오, 대 사람이 손님이, 다른 손님이 있어서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추바타이련된 <목소리> <출연에> <목소리> 내용이라 제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네요 우리 방요아 해야 요니까아아바타아바타아바타 <목소리> 그리고 또 요즘 우리 하사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벤치마킹을 조금 많이 해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예뻐하고 있고요 언니래요 이제 언니를 하기로 했어요 아저씨 그래 뭐 아저씨가 맞긴 하지 이제, 이제 오빠라고 안 할참인데 와.. 이걸 어떻게 먹는거야? 소스가 좀 센데, 향이 정확한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 아 근데 너무 짠데? 소스에 그 찍어서 이렇게 그냥 손으로 먹는 게더 편한데. 이렇게. 하루 종일 굶었는데 맛있다. 아까 소송 먹은 게 다예요. 아, 아울러서 아운투르님께서 어, 예전에 그 5만 원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이렇게 여행도 오게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게 됐습니다. 아운투르님 감사합니다. 안 할라 그랬지? 이거 할라 그랬지? <웃음>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무원, 얌비안, 엑센트아 인정. 어, 아, 내가 잡고야 말 거다. 아잘 먹었습니다. 어디? 아 그래 가보자. 벌써 삭신이 쓰셔요? 또박았어 아. 아. 네. 어, đất à, n g c 어, ở đ 가이 n i h 이콩 바이콩. 어, 짝아짝 어, 어 네, 감사합요아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h 니다 네, 감사합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네, 네, 네, 어이. 네. 잠깐만요. 아, 두고 잠깐 음. 아, 와. 아, 두고 와. 아, 두고 와. 아, 두고 와. 아, 두고 와. 아, 두고 n g 두고 와. 아, 두고 와. 아, 두고 와. 아, y 아, 안잔 잔. 안 쥐옥. 톰쥐옥. 잘 이제 스네이크 돕. <도>. 돕 <웃음>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 이제 뭐 배쪽에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 성가. <웃음> 어. 하가 지금 좀 걱정하네요. 어, 괜찮습니다. 오, 여기야? 이야. Yeah. 본가 아, 그 đúng rồi, ngày mai nè. em muốn đi c m h ó ỗ đẹp nha. Rồi, c ơ n h a chúng ta đi. 택아 i h e c h a n r 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어, 이렇게 그 Bố Để em đau dùm cho nè Ơ, oh, đau Ờ, hàm ơ h à g i d rồi Dạ rồi Em dạ rồi á đá đi đ ợ không thấy gì Không thấy gì <cười> <cười> <cười> Em c ơ cái này hả? À, à, à, đúng rồi c h ì c h ì c h c a 어 마이크. 마이크. 마이이이이이 아 끝났어? 하는 신나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서 데카인는 아직 못 찾았지만 아, 우리 여기 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한번 해봐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해봐요 한번 해봐 어디까지 난 몰라 뭐, 뭘 하나 한번 보자 가만히 있어볼게요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 왜? <웃음> 자 드디어 이제 입실합니다. 가자. 응. 어. 어 됐다. 어, 배드 이 오. 이쁘다. Hello. Lấy cho em cái n ộ p mắc nhất. Rắn. <cười> không. em d i ỡ n ở đây không có ở đây hộp xo giờ. Xo rồi. Có không? Không Có. À em d i ỡ n đó rắn đó chị có. Dạ có. Sao? Có h u n g xào được ăn được không? không? Ăn được không? Được, nhưng mà bây giờ không không muốn. <cười> em d i ỡ n mà. Con ngồi đây không? À tôi không. Được 아, 네, 엄청 많이. 와, 코르치가 코르치네 코르치가 코르치가 요르치코를코를치르코를 이렇게 르치가 코르치가 코요안가코르치는 코르치가 코르치가 코르치가 코르치가 코르치가 코르치 보통 조금 가격 나가는 게1 0만 동, 2 0만 동, 3 0만동 이런 식에 있고요. 안주. 음, 음. 음. 뭐. 아, 먹요 오늘은 거은뭐 먹을 거 거예요? 오늘은 거예요? 거 아니지. 그은뭐 먹을 거예요? 오늘은 뭐 먹을 거예요? 오늘 1 2 3요 g 1000g. 1000g. 1000g. 1000g. 1000g. 1 100. đ ư ợ g 1 0 0 0 <Elijah> 싫어요, 싫어요, 만지지 마. 싫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먹어보겠습니다감 아. 어? 와. 안잠빈면좋 게. 오, 오, 어제가. 이 날과. 어, 어, 거안 잠비면 좋겠. 어, 날과. 이 날과. 이그과이 날과. 아 날과. 이 날과. 이 날과. 이 날과. 이날 "어, 어 날과. 이 날과. 이 날과. 이 날과. 이 날과. 이 날과. 이 <웃음> <웃음> 아, 우리 사장님이 그 여기 배선. 배전... 아, 이제 맛있게 먹고 도착했습니다.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e m đi, đến đây. Uh, so... Traditional f o uh. o e s t i v a ah, l 아, 그래? nhưng bây giờ không có. ăn <laughs> nhiều, nhiều. ăn nhiều, nhiều. Emm, n kg. nè m lắm. lắm. 밥 lắm. 밥 l ắ m Nhưng mà ở đây. Ờ. Ở đây nhiều, ở đây nhiều. À ở đây nhiều à? Thơm. Bụng bị đ ầ k i ở đây nhiều. Ghế chứ, g h i chút xíu nha. Ở đây Ở đây chút xíu nha. Ở đây à? 네. Ồ, t h ấ k a 자 아, 이제 시장을 가볼 건데요. 홈데이 컴데이 홈데, 데이가뎅 홈데. 홈데, 홈데가... 네, 플라이. 아 여기가 좀 이제 LED로 해가지고 조금 이쁜데 지금은 안 켜놨어요. 아 빠이. 어어 아, 돌아보자. 라이오대거이 yeah? <웃음> <웃음>